나라가 안 하니 나라도 한다.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부터 시작해요. 모든 것은 응. 건강이든 뭐든 응. 적폐청산이든 응. 어 응. 우리 몸을 건강해 하는 것이든 운동을 응. 잘하는 것이든 응. 내 머리를 맑게 하는 것이든 응. 어? 뭐든지 응. 잠을 잘 자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유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거지 잠 음. 상태가 불량한데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신력도 한계가 있잖아 잘 먹는 걸 강조하지 말고 나라에서 잘 자는 걸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음. 잘 자는 걸 강조를 안 하니까 음. 어떻게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잘 자는 거는 돈이 안 돼요 그렇죠 아니요 이제 돈 되는 걸로 해야지 뭐, 잘 이거, 자는 거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음. 대기업들, 자본가들이 볼 때는 음. 아주 작은 돈이거든요. 음. 잠잘 자버리면 음. 나머지 보약, 음. 뭐, 저기, 뭐지? 먹는 거. 아, 먹는 것들이 뭐, 아, 다, 다. 모든 게. 다 줄어들어도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돈 이만큼 벌어놓고 음. 이만큼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음. 사람들이 잠을 잘못 자고. 음. 공장이 안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아게 네, 자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 어, 어떤 숨은 자본가들 그, 나쁜 놈들 <웃음> 잠을 잘 자야 <잘>, 돼요. <웃음> 그거는 이게 선진국이 달래 선진국이 아니라 그런 문화가 잘 만들어지는 만들어진 것도 결국은 선진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그 수면의 문제를 단지 어떤 외부적인 환경 여기에만 음, 초점을 맞춰서 할 것이 아니라 어, 내부적인 환경,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수면을 어,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청와대에서 우리 문통께서 들으시고 좀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아무도 음... 관심을 안 가져주는 <웃음> 캠페인은 2019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죠. 네. 나라가 아니? 나라도, 나라도 한다. 한다. 여기 나라도 한다. 예, 저희가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나라도가 이제는 음. 나라도에서 우리도로 바뀌어야 돼요. 네네네. 네. 일단은 이제 소장님이 나, 나를 먼저 얻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했으니까. 네. 이제 우리도, 네. 한, 우리가 네. 한다. 우리가 한다. 아, 네. 네. 네. 네. 우리가 한다로 이제 바꿔서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냐고요? 일단은 음. 나의 수면 상태를 들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수면 상태를 보려고 하니까 불 꺼놓고 눈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드, 듣는 건알수 있거든요. 음. 그냥 잠자지 말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음. 녹음을 해보면 되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또 어디다 써요? 저는, 어, 이, 요 타임에 꼭 아내들에게, 음. 음. 아내들에게. 가 고글면 어떡해. 아, 아내가 보글면 남편이. 둘다보글면둘다보글면 서로 해주면 되죠. 근데 그때는 꼭 각방을 쓸 것. 뭐, <웃음> 녹음할 때는. <웃음> 네네. 녹음할 때는 각방 써야지. <웃음> 맞이 소리가 섞여요. 어떤 부분은 <웃음> 네. 뭐이 소리가 내 소리다, 저 소리다, 저 <웃음> 네 소리가 막 서로 싸우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그 놈이 그놈이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 근데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소리를 녹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가 아직은 남편하고 살아야 하니까 아직은. 남편의 남편의, 남편의 네. 어, 상태가 어떤지를 소리만 듣지 마시고 남편이 옆에서 코를 건다 그러면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제가 그제 남편이 예, 남편이 어느 날 어,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코를 골아서 제가 잠이 깼어요 그래서. 또, 이, 제가 이 꿀잠 TV에 서 네. 들은 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얼른 휴대폰에 그 영상을 이제 남편이 그 깜깜한데 켜서 그 잠자는 모습을 제가 찍어 봤어요. 뭐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찍어 보고 그 깜깜한데도, 그이 그래도 휴대폰에는, 그래 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가만히 들다 보니까, 남편이 그 코고, 코고는 그 호흡곤란의 상태가 결코 편하지 않더란 얘기죠. 잠깐의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 그날부터 더 많은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왜, 네, 보여도 줬고, 또 왜. 본인도 느껴야 돼요? 예, 네, 본인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음. 보여도 주고, 어, 카톡으로도 또 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더 열심히 빼먹지 말고, 음. 어, 이 예, 바, 숫자 2, 5, 땡땡 얘를. 네, 말고 하자고 해요. 안 돼요. <웃음> <웃음> 어? 음. 착용을 하고 자야 한다. 응, 어, 이제 그래서 열심히 진짜 다시. 자요.